감사 십계명 <목소리>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목소리>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인간은 높은 산과 우주의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것이 감사이다.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있을 때더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삼십배, 육십배, 백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 저녁의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한 가지도 없다. 감사할 때더 감사가 배가 됨을 잊지 마라.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준다